어? 웹툰이요? 응, 음, 감사합니다. 자주 못 올려서 죄송해요. <웃음> 야, 웹툰 어때요? 웹툰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작품 보는 거걸왜 드라마에 오늘의 웹툰이라고 있는데 그또 보게 되는 날은 진짜 재밌게 보고 그래요. 웹툰이 한 만화적인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. 만나의 찐사랑 <웃음> 네 1화가 웹툰에 대한 첫질문 1화가 1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1화 처음, 맨 처음부터 부, 네이버 블로그하고 똑같이 연재 나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똑같아요. 그냥 1화 내용을 그대로 네이버에서 연재했던 분량 그대로 왔어요. 이사 온 거예요. 리메이크판 블로그에도 있어요. 똑같이 올라간 거예요. 아, 리메이크작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. 업로드가 지금. 아, 지금 사마 그리고 있는데. 엄청, 아, 진행이 안 돼. 진행이 왜안 되지? 역시 <웃음> 기성작가와는 연재주기가 많이 다른 건가? 아, 난 어떻게든 부지런히 그렸는데 그래도 <웃음> 그렇다 4호부터 막불량 똥닥하고 막 그런 욕먹는 거 아니야? 트리 아테이티렐러 네네 <웃음> 그 캐릭터가 인의 캐릭터라 원래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, 나나먼나휴먼 휴먼. 그냥 이력캐라고 알아주세요. 어뭐 어쩌다 그렇게 돼버렸힘들다고 <웃음> 말해 버렸어. <웃음> 네, 그 쉽지 않은 작업이죠. 장려 고마워요. 원래 이 그림 하나 그리는 게한컷 그리는데 밑색, 채색, 명암 아마 하이라이트에 이펙트 추가 이런 거다 하면 하루가 후딱감. 근데 그 하루가 후딱가는 짓을 최소 60컷 이상 내야. 진짜 극한 직업이다. <웃음> 6 0컷 60컷도 힘든데 100컷을 지금 하고 있으니. 속도가 당연히 안 나지. <웃음> 쭈글. 님그 한족해님 읽어보셔... 읽어보셔서 아시다시피 그거 읽는 거는 순식간이죠 웹툰 읽는 거 진짜 순식간이죠 그 60컵 끓이는데 일주일로는 어림도 없는 미친 분량을 맞아 맞아 읽는 거딱 제가 알기로는 1분, 2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거 다 읽는데 한 회차를 다 읽는데 1, 2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<웃음> 그리는 것에 비해 결과물이란 1, 2분 컷 만나는 그런 창렬한 웹툰이 됐어 <웃음> 원래는 하루종일 이것도 부족할 것이 없어야하거는 그래서 다들 일주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 고 그러잖아요 웹툰. 보면서 근데 그렇게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돈 내고도 <웃음> 완전 이거는 어. <웃음> 그리지 않고서는 그 심정 모름 리얼임 레아림 3 분컷 진짜래요. 아, 그거 114컷이에요. 3분컷. 컷은... 114컷을 114컷짜리를 3분컷에 불과했다. 젠장. <웃음> 진짜 극한 직업이야. <웃음> 아, 3분컷이었어. 시청자 꼭더 없나요? 다음 화 빨리 주세요. 이 젠장. <웃음> 다음 화를 벌써 논하다니. 나 그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요. <웃음> 극한 지고. 러브 코미디.. 아.. 어? 근데 그것도 로맨스예요 로맨스가 지금 안나왔을 뿐이지 로맨스임 <웃음> 아 로맨스 있어요 있어 있어 있다고 아무튼 아 빨리 남주까지 미뤄야 되겠다 했죠 <웃음>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남주를 얼른 그려야겠어 블로그는 남주까지 올라가 있는데 리메이크 중이어가지고 내용 바꿔야 돼요 남주하고 아 썸남을 넣을까 서브남을 제가 생각을 안하고 있었어서 근데 서브남 넣어야 될것 같아요 저 서브여주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서브남주를 생각을 안했어 서브여주도 아 서브남주 썸남. 어, 티렐로 캐릭터 궁금해요. 어. 충분히 호감을 불러 으켰다면 저에게는 만졌습니다. 만족 <웃음> 괜찮습니다. 괜찮네요 이거. <웃음> 티렐로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 흰머리 남캐. <웃음> 아니, 흰머리 남캐릭터인데, 인웨임. 아, 사람이 아니분다다 <웃음> 아, 제가 자켓를 지금, 풀홀 1화, 2화에서 자켓가 3명이 나왔죠? 넷신가셋 일단 엑스트라 제외하고 주요급 자켓가 3명은 나온 걸로 기억해요. 한 명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티별러는 참고로 자켓는 아니에요. 왜냐? 2차 창작이기 때문이죠. <웃음> 그 전제부터가 2차 창작이라 자켓를 취급을 못하겠습니다. 오잉. 아차 초창적이라서. 선배님 드림, 오! 오, 좋습니다. 와, 드디어 오랜만에 팬데트를 받아보는 건가요? 와, 기대할게요. 한주키님. 사랑, 사랑. 사랑합니다. 한주키님 고마워요. 아니, 왜 갑자기 투수해요? 아니, 왜 투수는 왜? 와, 저거 선배님 드림. <웃음> 반가우면서도 약간 사, 남달라 <웃음> 선생님들이 <웃음> 왜투로를 훈육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? 어? 외형 특징이요? 외형이 그 이네케 본연체하고 아 본연체는 그티리로 본연체하고 똑같아요 아 분명 발가락이 제가 생각한 데 뭔가 멘붕 어떡하지? 여거스 다.. 180도를 기서 이렇게 도는 한번만 봐주세요. 인터넷 180도를 돌리라고? 자, 잠깐만요. 아, 아, 네네네, 인터넷이요. 아, 아, 그러네! 제가 진짜 반대로 그렸네요 <웃음> 와 감사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시 그려야 되겠다 진짜 알았어 180도로 돌려야 돼와 조언 대박 감사합니다 절 받으세요 살릴 수 있어요 <웃음> 살릴 수 <수는> 있는데 <웃음> 알겠어요 알겠어 잠시만 아, 나전 진짜 악까너모 얼른 정신 차리고 찾아봤더니, 진짜. 그냥 그래서 클 큰일 날뻔 했네요. 나는, 나는 왜 이걸 반대로 그렸지? 그 자기감 들야 이거. 부끄러워. 아, 이게 이렇게 그리 거였어. 나 어떡해. 사자는 발도 저렇게 그렸는데. <웃음> 사사로, 그걸 돌이켜보니까 그거 잘못 그린 컷몇개더 있어. <웃음> 사사로 발도 저렇게 그렸네, <웃음> 티가 안 나. 작아서 티가 안날 수도 있고. 아, 몰라, 몰라. 다 고쳐, 그냥. 보이면 다 고쳐. 너무 <웃음> 몰랐네. 다른, 네, 다른 그림도 그래요. 실수한 게몇 컷이 있어요. 아, <웃음> 맵툰 전반적으로 이거 검토해는데 <웃음> 아, 어떡해. 아, 몇 컷, 몇컷이야다 아, 예. <웃음> 아, 나 진짜. 기나선님 <웃음> 웃고 계셔. 아이 기나선님 오면은 감사하신데 제가 님이 오는 것만큼은 제가 너무. <웃음> 주체를 못하겠어요, 제가. <웃음> 아 근데 웃을 수, 웃으실 수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 진짜 진정하자진정하자아 아, 진짜 진정하게 안돼아 진짜 나 이거 언제 탈거지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아나 조용히 안돼 아, 조용히 하 <웃음> 아, 진짜 그림 센서 이번에 너무 뼈 아파가지고. 아, 나. 여태까지 그린데도 몰랐어. 아, 검색검색에 생활합시다. 아, 내가 어떻게 웃음을못 잡겠냐. <웃음> 그래 이러면서 배우는거야 이러면서 자, 앞으로 잘 그리면 되지 <웃음> 아 근데 이렇게 오픈일은 처음이에요 아 그래도 남, 내가 개다를 잘 그린다고 남다르게 자신감 갖고 있었는데 자, 자존감이 아니 자신감이 다운들려 자신감이 자신감을 떨어지려고 그랬어 안에 다시 되찾으면 돼 긍정적으로 생각해 일단 여기 수습하자 여기서부터 먼저 다 그리고 아 이게, 이게 맞는 거였구나 이게 아. 이게 맞는 거였구나. 이제 감 잡았어요. <웃음> 이 감을 절대, 잊, 절대 잊지 않겠어. <웃음> 저것도 이제 반전시켜가지고 마무리해주면 되겠네. <웃음> <웃음> 네, 네, 한족키님 지금 거의 다 작업 다 하고 있어요. 그 신발 것만 빼면 완벽해. <웃음> 그 신발, 신만 빼면 완벽해요. 진짜. 하, 하, 하. 하. <웃음>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어.